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지난 드론 영상에 이어서 제품 리뷰를 해볼건데요 제가 보통 리뷰를 여태까지 한게 거의 다 전자제품이었죠? 근데 제가 캐리어를 통해서 잃어버린게 전자제품만은 아니죠 바로 옷입니다! 감사하게도 내셔널지오그래픽에서 이번 가을 겨울 신상인 후리즈 맨투맨을 보내주셨습니다 빠밤 사실 제가 맨날 그냥 검은 옷에 검은 바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대충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옷을 받아보는게 처음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캐리어를 통해서 뭐 메모리 뭐 다양한걸 잃어버렸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입을 옷이 없어요 긴팔 다 잃어버렸고 긴 청바지에 반팔 청바지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느낀 게 조금씩 날씨가 추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긴팔 후리즈 맨투맨을 보내주셔서 한시름 놓게 됐어요 제첫 긴팔입니다 우. 일단 제품을 뜯어봤을 때 첫인상은요 이게 아무래도 후리즈 맨투맨이다 보니까 그냥 딱 봐도 따뜻해 보입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가벼워요. 면이 93%에 폴리우레탄이 7% 딱 봐도 재질이 좋아 보이긴 했어요.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플해요. 이렇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리고 뭐 여기 이택 같은 경우는 안 보이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제외하고는 그냥 올블랙입니다 너무 심플해. 또 제가 블랙을 굉장히 많이 입잖아요.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심플하고 블랙인데 딱 포인트! 내셔널 지오그래픽 제가 이거 좋아하거든요 색상 같은 경우는 네가지 컬러가 있어요 근데 전그 중에서 당연히 블랙이죠 여행을 다니거나 하면은 때를 덜 타는 옷이 최고입니다 그거는 검은색이고요 원래 흰색 옷을 좋아하긴 하는데 흰색은 때를 너무 잘타 이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게 플라스틱 페트병 100%를 재활용해 가지고 만든 옷이라고 합니다 사실 플라스틱 페트병에서 어떻게 이런 옷이 나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재활용을 했다고 해요 100% 일단 친환경적이에요 최근에 온난화가 그리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옷은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해서 만든 소재로 제작되었다 보니까 플라스틱 병즉 보틀을 따와서 보틀보틀 맨투맨 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촉감이 워낙에 부들부들 하다 보니까 보들보들 그래서 보틀보틀 보틀 맨투맨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 대충 알려드렸는데 저는 지금 중국에 와 있어요 한국은 아직 폴리스멘투맨을 입을 정도의 날씨가 안 됐는데 중국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추워요 아, 그래서 마침 이게 딱 좋아가지고 이 옷을 입고 가서 체험을 하고 왔어요 이제 그 후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사실 중국 날씨가 비에 바람까지 불다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춥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이 한장으로 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주눅이 너무 많이 추워서 이 위에다가 정말 얇은 바람막이를 하나를 입고 여행을 다녔는데 그 외에는 이 한장만 입고 다녔습니다 어 충분하더라고요 저는 안에 티셔츠나 뭐 이런 것도 안 입고 그냥 이것만 입었는데도 정말 따뜻했어요 날까지 좋으니까 지금 이거 하나 딱 입었는데도 따뜻해요 바람이 불면 좀 추운데 바람막이 같은 게 필요한데 바람이 안 불고 해만 떠 있을 때는 이옷 하나면은 충분한 것 같아요 그정도로 이게 따뜻했어요 네 그럼 이렇게 제가 실제로 입어보고서 느낀 총평을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디자인이 제 스타일입니다 그냥 심플 그 자체 검은색에 그렇다고 디자인만 이쁜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로 보온성이 정말 뛰어나가지고 이한 장만 입고 다녀도 충분하겠더라고요 만약에 한 겨울에는 이거 한 장만 입은 다음에 외투나 패딩을 이렇게 딱 입어주면 은왜 껴있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퍼펙트 제가 이거 그냥 한장 이거 한장 입고 돌아다닐 때제 동생은 안에 깔깔이 입고 돌아다녔어요 군대에서 입었던 깔깔이 가을에는 이한 장만 입고 다녔을 때 사진도 충분히 굉장히 이쁘게 나오고요 옷이 심플하다 보니까 이 위에 코디를 하는 것도 정말 쉬울 것 같아요 아 물론 저처럼 옷을 막 즐겨서 막 모아가지고 코디를 하거나 이렇지 않고 심플한 걸좋아하신 분들한테는 보온성은 보온성대로 챙기면서 심플하면 유지할 수 있는 정말 정말 좋은 옷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저번 드론 영상에 이어서 옷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는요 제가 또 준비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샤오미 마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오늘 영상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을 갖고 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절대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